저는 멤버들 자식 보고 싶어요. 야, <웃음> 아, 그러니까 그냥 태웅의말 뜻을 나, 바, 번역하면 이거지한 20년 후에도 이, 나도 20년 2 그래, 후에도. 그러니까 지금 자식을 보고,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그래. 20년 후에 <웃음> 서로의 아들이나 딸들이 모여서 이런 관계를 그래. 계속 그냥,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. 그래. 이렇게 싶었다. 보면서 그냥 되게 그래. 그렇게 하면은 30년 후에도 야, 밥 먹으면서 내가 너네 아빠랑 50년 전에 싸웠어 막 이런 거. 그렇게 한번 한번 해보고 싶네요. 20년 후에는. 그래.